두 번째,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리켜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소리 질렀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그는 그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두 사람은 그를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인내 그를 따라잡았다. 아이고 세요들아 무슨 일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기는 어? 아, 당신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지아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아, 비록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거고 죽으면은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저랑 함께 갑시다 뭐요? 아나참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친구들이랑 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다 버리고 지금 나보고 떠나라고?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 어,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 줬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은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랑 함께 가기만 하면그리하여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저랑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저랑 함께 갑시다 제 말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야참 환장하겠네 어? 좋아요 그렇다면 은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란 게 대체 뭡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야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다면은 여기 책을 한번 보시죠. <웃음> 참. 아그 끝인 책은 그냥 갖다 버리세요. 예? 아 됐고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갈래요? 안 갈래요? 아안 갑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어요. 후. 오케이. 그럼 유순 씨이 사람 그냥 버리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지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요. 어? 어떤 환상을 하나 딱 붙잡으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 사람이 일곱 명이나 붙어도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안다니까? 그렇게 부탁되고 비난하지는 마세요.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데요. 아, 뭐요? 아, 나 네, 환장하겠네.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구만. 아니, 잘 생각해봐요. 예? 제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이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아요 자 차분하게 어? 일단 정신을 조금만 가다듬고 지혜롭게 딱 분별해요 그 다음에 어서 집으로 갑시다 아니 돌아가자고요아 유순 형제 저랑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을 내렸어요. 저는 이 착한 크리스천과 동행하면서 같은 운명에 제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아, 전도자라는 분이 제게 길을 알려줬죠. 주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이랑은 동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들이 말을 마치자 크리스천과 유순은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때요? 아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까 저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집으로 돌아가버린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그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집에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크리스천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더 상세히 알려주세요 음,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세요? 아유 당연하죠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음,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 참으로 흐뭇한 말씀인데요 그 밖에는요? 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 주실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어,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 슬압 천사들,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천, 아니 수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황금 면류관을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네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런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고, 고마운 친구네. 아,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쁘게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걸음을 좀더 빨리 합시다. 아, 근데 이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진흙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진흙 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 아 크리스천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죠?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천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요?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며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늑가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후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천.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었다. 크리스찬은 물었다. 아,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그는 또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두려움에 몰려서 다른 길로 도망치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세요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난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 봤다 저기 선생님 근데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서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어째서 이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고쳤다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서 갈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곳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낙심의 늪이라고 불러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곳으로 남아있어요.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천국의 각 지역에서 추나 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메우기 위해 쏟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있죠. 어느 누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놨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 진흙탕물 막 이런 것들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혹 그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아주 단단하답니다. 음...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유순씨를 만나기 위해 와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막 놀려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모험 같은 걸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아니 그런 사소한 난간에 부딪혔다고 그렇게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는 조금 비겁한 행동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를 막 비웃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 앉아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가 화제를 바꿔서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